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흔히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한결같이 좋으면 더할 나이 없겠습니다만 세상사 또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 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지 못하더라도 그나마 끝이 좋으면 다 좋더라. 이런 지혜로운 이야기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인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끝은 어디입니까? 바로 노후죠 그러니까 이 노후가 좋으면 다 좋더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말 6초 10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하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5말 6초는 50대 후반 그리고 60대 초반, 한 10년 정도가, 10년 정도가 인생의 마지막 끝을 결정하더라 자 그런데 10년이 대단히 중요한데 물론 나는 이미 60대가 되어서 그렇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10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 수명은 점점 길어지지 않습니까? 이 5발 6초 10년을 어떻게 하느냐가 인생의 끝을 마무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60대 이상, 70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후회하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뒤바꿔 이야기하면, 이 다섯 가지 후회를 하지 않으면, 하지 않게 5만 6초 10년 동안 잘 준비하면, 그래도 인생 시작과 끝 전체는 아닐지라도, 인생의 후반전은 틀림없이 틀림없이 괜찮게 마무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섯 가지 후회가 무엇일까요? 또 반대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 다섯 가지 첫 번째는 요 이렇게 오래 살줄 몰랐다 공통적입니다 지금 은퇴를 하고 노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 후회는 이렇게 오래 살줄 몰랐다 그렇지 않습니까? 70, 80을 살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80, 90을 살죠 80이 무엇입니까? 이미 옛날 이야기고 지금 90, 100을 삽니다 만약 지금 5만 6초에 사는 사람들 5만, 5만 6초에 연세 있는 분들이 주변에 보니까 90세 이상 산다 그럼 나도 90세를 준비해야지 아닐 겁니다 틀림없이 100세가 넘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살줄 몰랐다 준비하십시오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바로 돈입니다 <웃음> 현실에서 생활하는 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어쩔 수 없이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살줄 몰랐다 라고 하는 후에는 이 정도의 돈이 있으면 괜찮겠다 하고 생각했던 이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물론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것이 쉽지 않다면 있는 돈, 지금 현재 있는 돈을 잘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자식들에게 너무 앞서서 너무 많이 챙겨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결코 자식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식들의 책임도 자녀들의 책임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자녀들이 가장이 되고 손자녀 아이들을 낳을 때 이미 그때 우리는 그 자녀의 다큰 자녀의 부모는 노후의 막바지를 치닫고 있습니다. 서로 부담이 되지 않아야겠죠. 즉, 가족은 힘이 아니라 짐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부모인 내가 너무 지금도 자식, 자식 하면서 나의 노후를 위한 돈을 능력하게 준비하지 못하면 나중에, 나중에 오히려 그것의 자식을 괴롭히고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후회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후회 이렇게 따분할지 몰랐다 <웃음> 자, 이렇게 따분할지 몰랐다 자, 이것은 수명이 계속 연장되니까 생기는 현상 가운데 하나죠 자, 노후를 10년 정도 산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 우리가 옛날을 되돌아보면 손자녀 조금 돌보다가 뭐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은 너무 오래 삽니다 그죠? 너무 오래 사는데 손자녀만 계속 돌보면서 여생을 보내기는 기력도 떨어지고. 그죠? 내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웃음> 그런 후회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5만 6초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60대를 넘어서도 지금이라도 준비하십시오 왜냐? 지금부터도 노후 굉장히 긴 시간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꼭 돈벌이가 되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돈벌이까지 되면 좋겠지만 쉽지 않죠 음, 이때는 자신의 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 때문에 또는 남편, 아내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그꿈 그 꿈을 돈벌이가 꼭 목적이 아니라면 취이라도 소일거리라도 자꾸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내가 전문가가 되어 본다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준비해 보시면 나중에 노후에 굉장히 많은 쓰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쓰여지지 않더라도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큰 소일거리가 되죠 가끔 어떤 분은 노후에 목각, 나무를 계속 다듬는 목각으로 만들어서 인형도 만들고 글씨도 또 새기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팔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원래 목각을 해서 예술품을 만드는 것이 자기가 너무 즐겁더라 그래서 계속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간 너무 잘 가고 또 만들어진 완성품을 보면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가장일 때 또는 한 집안의 배우자, 아내, 엄마일 때는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5만 6초 10년 지금부터라도 60대가 넘었더라도 천천히 준비해 보십시오 너무 따분할 수 있습니다 자 따분함과 이겨냅시다 자, 세 번째 후에는 요 이렇게 따돌림을 당할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어른일 때즉 사회생활을 할때 집안의 가장일 때는 주도권이 있죠 또 경제적인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따돌리지 않습니다 왜? 자녀들이 또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도권을 계속 질수 있는데 노년이 되면 자식들도 커버리고 아무래도 경제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 나에게, 나를 필요로 했던 사람들, 또 필요로 했던 것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 결과, 나도 모르게 내 말빨이, 내 주도권이 안 먹히면서 점점 왕따가 되고 있구나, 심지어. 자, 그런 생각, 그런 후회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노후를 산다는 것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경험이 과거 경험이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앞으로의 시대를 주도할 사람은 나가 아니다 내 자녀들이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한번 미국의 영화 인턴이라는 영화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물론 봤습니다 은퇴한 사람이 한테 경제 활동을 아주 왕성히 했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 은퇴한 다음에는 후배들, 즉 자녀들 뻘대는 그 회사에서 인턴으로 생활을 합니다. 자, 그 영화에서 그 노인은 인턴으로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완전히 입을 닫았다는 뜻이 아니라 물어볼 때 답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에게 언언이 필요할 때 답하고 자기의 생각을 전해줍니다 그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때까지 노후에 이르기까지는 주도권을 가지고 살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주도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대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대방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주목해 봐야 한다는 거죠 도움이 필요치 않는데 내가 상대방을 위한다고 나의 사고방식으로 먼저 앞서서 행동하고 말을 하면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을 짜증나게 합니다 잔소리 또 잔소리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따돌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푼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베푼다는 것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베풀어야지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데 나만 이렇게 베풀면 좋겠다라고 앞서서 생각하는 베품 그것은 베품이 아니다 라는 것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같은 훈련도 5만 6초 때 하십시오 지금 60대가 넘었더라도 그게 안 되어 있다면 지금부터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도 상당히 긴 세월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그 다음에 네 번째 후회입니다 이렇게 서운할지 몰랐다 누구에게? 자식들에게 나는 자식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내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모든 부모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수 있는 행편이 안 되어서 그렇지 내 마음은 항상 다 자식들에게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웠더니 이 자식들이 <웃음> 나를 얼마나 서운하게 하는지 이렇게 서운할지 몰랐다 네 번째 후회입니다 어,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자식들의 자녀들의, 다큰 자녀들의 시대가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그 청장년의 시대가 아닙니다. 훨씬 어렵고 힘들죠. 훨씬 어렵고 힘들, 힘드니까 자식들도 더 이상 과거에 비교하면 부모들에게 많은 신경을 쓸 재정적, 정신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많은 기대를 가능하면 빨리 벗어나십시오 단절하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에 반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내 형편이 그렇지 않다면 단절해야겠죠 아까 첫 번째 돈 같은 거죠 반대로 자식들이 불편하고 자식들이 때로는 위로가 또 다독거림이 필요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것을 원할 때 따독 그려 주십시오. 원하지도 않는데 자식들 관계에도 내가 사랑한다고 내 방식으로 자꾸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면 자식들로부터 따돌림 받습니다. 서운함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렇게 자식들의 필요에 반응, 내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반응하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앞서 우리가 세 번째 후에 이야기했죠. 이렇게 따돌릴지 몰랐다. 그것도 훌륭하게 예방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후회입니다 이렇게 다를지 몰랐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노후를 위해서 많은 재정적인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수많은 연금, 보험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막상 노후가 되어서 받으려고 통장을 깨워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돈이 적습니다 이 돈으로 노후를 살아야 될까 막막합니다 분명히 가입할 때 그리고 노후에 임박하기 전까지는 크게 기대를 했는데 아무 걱정이 없겠다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전혀 반대의 경우 지금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5만 6초의 시간 동안에 정말 내 은퇴자산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고 아니다 싶을 때는 다시 계획해야 합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빠르지 않습니까 또한 노후가 길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일할 시간이 길어졌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부족하다 생각하면 힘들더라도, 힘들더라도 소득활동을 연장하면서 노후에 필요한 재정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노후를 결정하는 5말 6초의 10년 5가지 후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